야, 이거 진짜 애매하다. 애초 왼쪽, 오른쪽이 힘드니까. <웃음> <웃음> 아! 저번주 안 했다고 굳이 그거에 사로잡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내 마음인데? 내 방송 내 마음대로인데 왜내 마음대로 못해요? 해주면 안 되냐고요? 아, 싫어요. 아... <웃음> 내 맘인데? 아내 맘이 왕자와 함께 즐기다 보니 힘이 날 겁니다 뭔 이상한 소리예요 어차피 시체썩은시체썩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어봤자 뭐, 뭐, 뭐 뭔메가리가 뭐, 있어 죽은 시체 가지고 뭔 힘이 나요 너 말같이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만한 게임이 없긴 해 그렇다고 내가 전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다크서울 원투 있잖아 사람들의 하도 뭐가끔이다 가끔이다 해봤자 사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시청자 수를 보세요 그냥 뭐가 더 많아? 어? 다른 거 해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투하자 원하자 이런 소리 해봤자 아니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누가 아냐고 <웃음> 저런 거라고 하니까 마음 상처 장난 아니겠다 진짜 저런 거래 정말 겁나 심하네 진짜 리마중인데 거인 회장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왜 그거를 여기서 찾습니까? 리마스터하는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긴 쓰리하는 방이지 <웃음> 리마는 <하는> 방이 없어서. <웃음> 아 미안합니다. 아 리마는 방이 없구나. <웃음> 아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 해셔 야될게 있는데 제 트위치 채널을 구독했다고 해서 결정권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. 오늘 제가 한명 보내버렸는데 심지어 구독한 사람이거든요. 었야그 사람 오늘 보내버렸는데 이게 함부로 이제 자유분방하면 보내버립니다. 영원히 보내드렸어요 영원히 영원히 재워드렸어요 계속 졸리신 것 같아서 이제 재워드렸어요 그래서 <웃음> 아 이제 한달 뒤가 또 궁금해지네 내가 지금까지 보내버린 사람들 강태 좀 풀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로그가 떠요 이제 무슨 사유로 강태가 되었나 그게 다 뜨거든요 로그가 일단 제가 설정을 한달 뒤로 잡아 가지고 그 아이디로 제 채널 자체를 못 봐요 생방송 자체를 못 보니까 한달 뒤에 그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일부러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청을 하고 내가 로그를 봤는데 아얘 예. 그래도 내가 풀어주기 싫은데 하면 안 풀어줍니다 요즘 트위치에서 채팅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인증 아 그거 저 그거 아직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하려고 나도 그거 인증은 아이디 가지고 트롤링 하다가 강퇴 당하잖아요 이제 그거 안됩니다 군침이 싹 도노 FBI, <웃음> 군침이 싹도는데 지금 음 간혹 특정 무기가 안 나오는 거는 진짜 그거는 완전 노가다를 많이 해놔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이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라서 평소에는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. 뭐기대기만 하겠어요. 기대기는 귀때기는... 아니다. 기대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다. 청량을 잡으면 되잖아. 잘알아두세요기대기는 <웃음> 그냥 압령으로 침입해가지고 청량 드론을 는쭉 잡으면 되잖아. 근데 귀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로지 이제 오반테만 나오니까 잠깐만 근데 압령이 침입을 해가지고 청량을 잡으면 뭐 줘요? 귀를 주는 거야 혀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? 아 혓바닥 줘요? 아 그래요? 아 혓바닥 주는 거였어? 아... 아 이거 역대 온 게가 나는 거. 아 이거 나저 까먹고 있었네. 저런 게 있었지. 아 잠깐만. 근데 나는 솔직히 평범한 투기장은 싫어해. 우리 다리 위에서 투기장 열까요? 내가 말하는 거는 낙사할 수 있는 다리 위만 하는 겁니다. 난 평범한 거 싫어해. 대문 유적? 아니야 거긴 너무 넓어요. 좁아야 돼. 앞 뒤밖에 구를 수 없는 곳. 너무 좁지 않냐고요? 그래서 좋은 거야. 아 진짜 이거 헛디되면 죽는 거네 그냥 아 제길 저기서 나오잖아 아 잠깐만 야 영체가 아니라서 이게 날가 원하는 건 즉사야 아 근데 이거를 좀 하는 게좀 귀찮긴 하네 아 정리하는 것도 좀 시간 걸리겠구만 여러분들 아셨죠 이번 투기장은 좀 틀릴 겁니다 많이 이번 투기장은 좀 틀릴 거야 아 이거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어어 어,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진짜 애매하다 애초에 왼쪽 오른쪽이 힘드니까 로마토! 아! 너무 좋아 빨리 레벨업을 해야겠어 아주 좋아 아주. 긴장감이 넘치는 결투자 <웃음> 서로 안떨어지려고 로마토! 뭘 어떻게든 낙사를 시키겠다 로마토! 야 방패 센데 이게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까 원래 투기장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. 아! 실수를 하면은 붙고사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뒤로 스텝 밟는 다음에 앞으로 돌진 공격을 하려다가 이게 커멘트가 잘못한 것 같아요. 낙사가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네요. 기어어어어 어, 어, 어,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지네. 아 떨어지네 <웃음> 아 그러니까 잘 구르십쇼 아 여기 회전율이 좋네 여기 현대사회에 필요한 투기장이 아닐까? 요즘 시대 현대사회에 필요한 투기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팔을 써요 여기서 <웃음> 여기에 투기장을 얕보지 마세요 팔로 어떻게든 굴르면서 회피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 굴르면 죽는 거였어 <웃음> 어? 아니 여기서? 여기서 바위를? 아니 거기서 바위를? <웃음> 아! <웃음> 아 뭐하냐고 나중에 토너먼트 연냐고요아 근데 이 토너먼트 열면은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죽으면은 또바이신체 악으로 깡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<웃음> 아 뭐하냐고 뭐하냐고 아아 <웃음> 아, 근데 저거 슈퍼아머가 없어요 포스를 쓰긴 쓰는데 아 이 이렇게 이긴다고? 진짜 이거는 승부를 알 수가 없겠다 외단부다리에서 싸우다 보니까 보기가 희귀한 걸 여기서 많이 보네요 근데 사인이 갈수록 좀 많아지는 것 같다 단순한 투기장인데 왜 맛집이 됐어 이거 단순하면 좀 멀었지 여기서 <목소리> <목소리> 와 보셨어? 타격감 지린다 진짜 타격감 장난이다 <목소리> <쭉쭉쭉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것또 뭐냐? <웃음> 저거 기선지압 있냐? 저거는? 아! 이거! 아니 이 기술은! 아니 진짜 예능용에 썼, 썼던 거를 여기서는 야... 선셋 잡고? 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남들은 불투나 투기장 열잖아요 난 이거 열래 그러면? <웃음> 세계 밸런스를 위해서 음세계 밸런스를 위해서 나는 여길 열겠어 <웃음> 이게 사람이 이게 한 곳에만 몰리면 안 되잖아요. 음, 나는 이 우리나라, 우리, 우리나라의 세계, 우리나라를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, 난 다른 쪽에 이제 투기장을 열겠어. <웃음>